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2월 28일 네, 월요일입니다 자 2월 마지막 날이죠 네, 오늘 돌파 매매가 가능한지 네, 직접 실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예, 방금 돌파가 되었습니다 네. 어제의 국가 360.8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돌파했을 때의 모습이 호가 전량이 급수하게 늘어났습니다. 4,400개. 그 다음에 연기금도 연기금도 예. 상승하는 주식을 상승하고 있죠.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있죠. 연기금에서 자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베이시스는 플러스 0.20, 0.40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오늘 아주 어려운 장 이었죠 대단히 어려운 장 이었습니다 자 돌파할 때의 이 모습을 다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콜옵션을 지금 36억을 매수하고 있죠 풋옵션은 팔고 있습니다 지금 46억을 팔고 있죠 자 외국인들이 다시 포지션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은 이렇게 36억을 매수하고 있고 우션 매도를 하면서 어, 방향은 상방이죠 네, 상방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죠 어제의 고가 어, 360.80을 돌파를 하면 듯 하다가 지금 또 어, 과연 돌파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체가 지금 돌파가 되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매도 하다가 매도 지금 1366억 인데 방금만 해도 뭐한 80억 네. 70억 정도 주식을 사들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또 선물은 매수하다가 그죠 저쪽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음, 해지를 걸면서 이제가 어,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가 그죠 계단식 지금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440억 지금 3시 20분 인데요 지금 주식 동시효과가 들어갔습니다 소식은 좀 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자, 예상 효과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362.75. 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 돌파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면서 막판에 확 당겨버리죠. 이 흐름을 잘 봐놔야 됩니다. 아주 귀중한 어, 교육방송이죠.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껑충끼죠. 아침, 아침에는 계속 양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하다가 참, 아주, 어, 현란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오크나의 <웃음> 전쟁이 좀, 음, 이제, 회담도 하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장은 또 이렇게 예,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 요즘에는 그날, 그날 당일 매매하는 게 속, 예, 속 편한 그런 장입니다. 자, 오늘 오일선을 돌파를 했어요. 오일선. 오일선 현재 360.54입니다. 예,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악재가 소멸이 되면서 상승으로 가는 거죠.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계속 이제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 행복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그죠? 렇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장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점인 거예요. 지금 이 추세장은 지금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수익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위클옵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콜은 지금 9% 올랐지만 풋옵션은 39%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래 모셨습니다. 코론 저점비에서 172%가 지금 올랐어요. 푸드 옵션은 고점 대비해서 79% 날라갔죠. 음. 무시무시한 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돌파하는 흐름, 어제의 고점을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예,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뭐 단타매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행보장이기 때문에 자 오늘 외국인들 주식을 계속 팔아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열, 뭐 11시 한 뭐, 음, 1시 뭐시 50분부터 주식을 사들이시기 하겠어요 이 속임수 전략이죠, 그죠? 1시 50분부터. 뭐 이, 정, 이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했는 건데, 주식이 중요하다 말이죠. 주식 포지션이. 예. 옵션은 양매도를 했어요. 콜도 매도하고, 풋도 매도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완전히 상승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콜은 48억 매수, 풋 옵션은 52억 매도, 상승방향이죠. 선물이 1670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장이 원래의 장입니다. 그죠? 추세장은 극히 드문 거고, 이런 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죠? 대단히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죠. 이거 오늘, 오늘 많이 거들났을 겁니다. 자, 이게 돌파가 되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온다는 거, 호가 잔량이 증가되고, 외국에는 주식을 사고, 자, 베이스는 플러스로 돌아선단 말이죠. 지금 베이스가 0.45, 그죠? 베이스가 플러스 들었으니까, 금융투자는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452억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중한 교육방송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푸드옵션은 계속 매도하고 있죠 마이너스 93억 콜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51억 자, 외국인들이 상승 방향으로 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그죠? 선물로 매수하면서, 아, 방향을 지금 틀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풋을 대량으로 매도, 매수했다, 아닙니까? 풋을 그동안 500억이나, 그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제 풋을 음.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죠. 회지를건 모습인 건지, 그죠? 자, 주식을, 음, 이제 오늘 파, 팔다가 지금 상승방향으로 지금 털고 있죠. 음. 362까지 올라가요. 그 전에는 지금 361이었는데, 코스피 백지수가 동시효과에 지금 1.7이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침에. 하락시켰다가 결국은 막판에 상승시키는 그런 속임수 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상승시킬 때도 이렇게 쉽게 상승하지를 않아요. 하락하는 것처럼 또 보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행보하다가 2시부터 그냥 땡겨 올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3시 30분이 되었죠. 네. 자, 오늘 좀 중요한 날이라서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분들이 처음에는 매도방향으로 주식을 계속 팔아 치우면서 매수 쪽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풋옵션을 어떻게 할건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예, 지금 매수한 걸 갖다가 손질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 헤지를 그은 상태를 이제 풀고 있는 상태죠. 상승적으로 지금 방향을 트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21선이 지금 363입니다. 363. 바닥이 한 바닥, 그죠? 두 바닥, 세 바닥. 크게 보면은 쌍바닥이고. 요즘에는 막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일 당일 매매하시는 게속 편할 것 같습니다. 언제 또 돌변해서 또 하락으로 갈지, 예, 상승 갈 수도 있고 하락으로 갈수 있는 그런 모양새죠. 120분 봉에 지금 매수 신호 떴어요. 그죠? 하하. 120분 봉에 매수 신호가 떴다. 1봉상으로 계속 오늘은 매도 신호가 떴어요. 그죠? 자, 내일, 이런 음, 시고, 3월장이 시작되는데, 어, 오늘 2월 말인데, 예. 올봉이 이제 십자형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자, 과연 3월, 3월장은 양봉이 될지, 은봉이 될지. 계속 끌어올리죠. 외국인들 주식도 막판에 샀습니다, 제가. 그죠? 허허. 이거 안 보고 있으면, 진짜. 1 3 0 0그 가까이 매수, 어, 매도 중이었죠. 1360억. 그런데 동시효과에 그죠? 와 2,100억을 지금 사버렸습니다. 2,100억. 아이 상승 방향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을 직접 오늘은 보았습니다. 와. 프로그램의 수가 3,000억이 나올 버렸네요 그죠? 매수가 3층이 나왔어요. 아까 뭐 710억이었는데 효과에 막 엄청나게 사버렸습니다. 지금. 금융투자는 팔아버리고 그죠. 2700억을 아 외국인들이 지금 연기금도 지금 주식을 팔았단 말이죠. 마감때 아 근데 외국인들이 상승직으로 요 상승 방향으로 좀 돌렸어요 지금 주식을 1 3 0 0억했어 그죠 아 와... 2200을 살려드려 버리네 2200억을 동시효과에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코스피200 지수는 361.54로 되었고요. 음, 베이시스는 현재 마이너스 0.34가 되겠습니다. 하하, 이것도. 이것도 껑충 뛸것 같은데요, 그렇죠? 으흠. 아 외국인들 참 지능적으로 하죠. 아. 오늘 얼마까지 매도했습니까? 2,500억까지 주식을 매도하다가 그걸 다 사버렸습니다, 지금. 2,500억. 2,500억을 매도하다가 그. 주식을 다 사버렸어요 지금 2,500원을 이렇게 이렇게 장을 운영을 합니다 지금 자 콜옵션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지금 56억 자 풀옵션은 매도하면서 완전 상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다 팔고 있고 연기금도 242억 팔았고 주식을 금융 투자를 2,767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아 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 방향으로 들었어요. 자, 그 동안 계속 주식을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893억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 계약도. 선물도 845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3개 다 지금 상방이죠 콜옵션도 매수 콜옵션은 매도 50억 매도 다 방향이 상방정입니다 음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음 돌파 매매되는 모습을 직접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오일선이 중간에 바뀌어요 아까는 360 이었거든요 오일선을 돌파하니까 지지하고 다시 어제의 고점 360.80 을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아 오늘 정말 힘든 장인데 아 오늘 숙는 사람 대단할 겁니다 일단 뭐이 위클리 옵션은 지금 저점 대비 175% 여기 있지 175% 가상승을 했습니다 푸드옵션은 아작을 내버리고 콜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을 완전히 죽여버리죠 그죠 0.66까지 하락시켜 버립니다 시가가 1.01 이었는데 그걸 뭐 반타장 만들어 버리죠 그려놓고 그래 이제 올려 치면서 또 한번 탕또 하락 시켜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조종을 조금 행보를 했다가 2시부터 그냥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 방향으로 가려고 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5일선하고 10일선하고 지금 20일선이 막 붙어 있는데 자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요요 요 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가 되려고 하려면 이 고점이 예, 372.45 뭐 인데 372.50 예, 을 돌파해야 아, 이 상승 추세로 가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행부장 입니다 계속 지금 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저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원래는 이게 하락으로 가야 될 모양새인데 예, 계속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어떤 장이 펼치질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장이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추세장을 이런 것은 어제의 저점을 계속 붕괴하는 겁니다. 계속 붕괴하는 것이 추세장이에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저점을 돌파했다가 다시 또뭐 가버리고, 그죠? 강력한 매수 세력이 들어오지도 않은 거, 않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오늘도 뭐, 893억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뭐, 강력한 상승도 아니죠, 그래도. 오늘은 또 특히, 음, 금융 투자도 팔아치우고 있어요. 2772억. 연기금도 241억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막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어. 오늘은 뭐 개인이 사드렸네요. 2 8 9 4 개인이 잘할 때가 있어요. 요새 주식을. 지금 저점에 샀는데, 자, 선물 나오는 때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죠. 자, 선물 지금 361.60으로 예상되고 있죠. 안전병 모양이 비슷합니다. 네, 홍공 증시하고 모양이 비슷하고 음. 참 비슷하죠 그죠? 어, 행보할 때는 같이 행보하다가 올라치니까 같이 올라치고 그러면 그냥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더만 그걸 또 올려칩니다. 올라치는 것도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더만 또 상승시켜버립니다. 상승하는 것이더만 또 하락시켜버리죠. 그리도또 또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놓고 또 하락시켜버립니다. 하락하는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행보를 하더니 2시부터 그냥 올려쳐버리죠. 하... 완전히 속임수 전략이에요. 완전히 속임수 전략. 그래 하... 이렇게 이제 쉽게 매수 세력이 달라붙으니까 하락 시켜버리죠. 털어내죠. 그래놓고 올려쳐버리죠. 털어내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매수한 사람들은 이거 나오면 공포스럽거든요. 그것도 이제 구역구역도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확 당겨버립니다. 네. 361.20으로 선물이 나왔습니다. 선물지 선물. 스물. 거의 똑같이 되었네요. 이 결제 약정은 1452억, 1452개 약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도했던 세력이 아마 청산을 한것 같습니다. 자,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34가 되었습니다. 음.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막판에 3천억 이나 들었죠 아마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를 한것 같습니다. 하, 외국인 이렇게 주식으로 오늘 화끈하게 하락하다가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콜 옵션은 56억 매수를 했고요. 붓 옵션은 매도를 하면서, 방향은 상방입니다. 상방으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꾸역꾸역 다시 상승을 시킬지, 계속 이 행보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력한 매수 세력이 달라붙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즘은 그냥 당일 매매로 단타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돌파 오일선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의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 그거의 상황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 원래 이런 장이 이렇게 어려운 장이 있다는 사실, 에 이거에 바로 보통의 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추세장은 예. 극히 드문 장이죠. 그래서 이 상승할 때는 굉장히 수익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잡으면은 이걸, 매수를 잡으면 이걸 이런 식으로 흔들어 제껴 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상승장은 수익내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하락장에는 이게 한번 쭉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상승장은 계속 흔들어져 낍니다. 가지고 있어도 말이죠. 불안해서 다 털어, 털려버립니다. 자,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돌파 매매에 대해서 직접 실시간 방송을 녹화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